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읽어볼 광고는 요 볼보 자동차 광고입니다 볼보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좀 딱딱하다 라든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긴 하지만 조금 투박하다 라든가 그런 기존의 이미지들을 탈피하고자 출시했던 차라고 이 광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드러워진 디자인이랄까 섬세해졌다 뭐 그런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면 이런 카피를 좀 동그랗게 배치를 했다던가 그 다음에 금 세공, 세공 자체가 굉장히 섬세한 일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자 했다던가 내지는 이렇게 사람들 잘안 보이지만 이렇게 라운드를 각지지 않게 이렇게 그려줬어요 사방을 이런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카피하고 어우러지게 표현한 그런 광고입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 볼게요 카피도 동그라미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읽기가 힘들어요 이 <웃음> 위에 이 카피는 헤드카피라기보다도 약간 캡션처럼 쓴것 같고요 헤드카피를 오히려 좀 아래쪽에다가 좀 올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금덩어리 위에다가는 세공해야 가치가 더해집니다 이렇게 썼고요. 이제 바디카피 읽어볼게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차 볼보. 그렇지만 조금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부드러운 볼보 S70이 태어납니다. 우선 딱딱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훨씬 부드럽고 우아한 에어로 다이나믹 스타일로 갈아입었습니다. 또한 수직형 그릴과 아름다운 헤드라이트 및 범퍼로 앞모습을 아름답게 바꾸고 뒷모습 역시 모던한 리어앰프 차체와 같은 색상으로 처리한 범퍼와 몰딩 등으로 훨씬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훨씬 넓어진 실내, 고급 재질로 마무리한 안락한 분위기 등 고급화된 내부 공간에 전륜 구동의 5기통 DOHC 엔진, 자가조절 유압식 태픽과 진보된 점화장치 및 ABS, ASC 등의 안전장치 등 1800가지의 혁신으로 최고의 품격과 성능, 가장 적극적인 안전장치를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볼보의 혁명 S70 그 명차를 소장하십시오. 이거를 넣고요. 그 다음에 부드럽게 세공한 새로운 볼보가 태어납니다. 론칭 광고네요. 카피를 조금 자세하게 다시 볼게요. 동그란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거에 가장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뭐 카피가 중간에 끊어 읽기가 이상하네, 만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항상 볼보는 이 안전을 강조해 왔죠. 그렇지만 딱딱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뭔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어, 그래 우리 이미지 딱딱한 거 알아. 그래서 말이지 이번에는 부드러운 볼보를 출시했지 뭐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부드러워졌느냐고 라 했을 때 우선. 되게 부사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읽을 때도 느꼈지만. 딱딱했던 겉옷을 벗어버리고. 보세요. 우선. 뭐 훨씬. 뭐 이런. 관형사를 한번더 강조하는 부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또한 수직형 그릴과 아름다운 헤드라이트 및 범퍼로 앞모습을 아름답게 바꾸고 뒷모습 역시 모던한 리어램프, 차체와 같은 색상으로 처리한 범퍼와 몰딩 등으로 훨씬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와! 짧은 길이의 한 줄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 줄에 걸쳐서 한 문장을 썼고요. 수입 차나 수입 제품인 일 경우 왜 요즘에 다시 그 보그체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번역체 같은 약간 어색한 그 번역체를 그냥 유지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왔다 뭐 요, 요런 것들이 은근히 풍겨나게 <웃음>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또 읽다 보면 번역체가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이 쓴거 같기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또한 뭐 이런 식의 부사를 많이 쓰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헤드미 범퍼로 모습을 아름답게 바꾸고 뒷모습 역시 강조하는 듯한 부사를 많이 쓰시네요 뒷모습 역시 모던한 리어램프 차체와 같은 색상으로 처리한 범퍼와 몰딩 등으로 훨씬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예, 여기도 이렇죠? 훨씬 볼보는 그냥 볼보 이름 자체로 우리는 고급스러워 라고 조금 더젠 척하는 느낌이었어도 좋을 것 같은데 또 여기 훨씬 또 나왔어 훨씬 넓어진 실내 고급 재질로 마무리한 안락한 분위기도 이렇게 고급 재질 바로 위에 고급스럽게 가 있는데 이렇게 쓰게 되면 저는 우리 사수님한테 혼났었어요 고급화된 또 여기 있어 고급 이렇게 고급 을 많이 쓰게 되면 진짜 고급을 모르는 사람이 쓴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안 쓰는게 좋아요 전륜구동의 오기통 DHC 엔진 자가조절 유압식 태픽과 진보된 점화장치 및 ABS, ASC 차를 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더 포커싱 할 경우에는 차라리 타겟이 궁금해하는 이런 내용들을 더 충실하게 넣어 주는게 낫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1800까지 혁신으로 최고의 품격과 막 최고 고급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쓰시네 가장 적극적인 안전장치 탑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안전장치 이런 거는 조금 신선하게 와 닿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보통 많이 쓰지 않던 표현을 조금 신선하게 넣으셨어요 적극적인 안전장치 볼보의 혁명 그 명찰을 소장하십시오 음 전체적으로 볼보 카피는 조금 많이 터프하기도 하고 어, 이 카피를 통해서 조금 배울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훨씬 이라는 단어였어요 본인이 분명히 글을 쓰다 보면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저도 제가 글을 쓸때 많이 쓰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실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근데 뭐사실이라 많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 진짜 사실은 없다라고 하던데 모르겠다. 여기서는 훨씬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했을 때 이렇게 한쪽에다가 교정을 볼때 훨씬이라는 단어를 써놔요. 써놓은 다음에 이 훨씬을 내글에서 찾는 거예요. 여기서는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훨씬, 그뿐 아닙니다. 훨씬. 또 나왔죠? 아니 뭐 이거 세번쓴게 뭐냐 하겠지만 일곱 문장 중에 훨씬 이세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많이 쓴 거예요. <웃음> 자주 쓰는 단어를 이렇게 찾고 난 다음에는요. 이 중에서 뺄 것, 그 다음에 바꿀 것, 그 다음에 유지할 것. 생각을 하면서 다시 봅니다. 문장의 교정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나는 훨씬이 필요하다 하신다면 훨씬을 넣으시고요. 음저 같으면 빼라고 할것 같아요. <웃음> 자두 번째 훨씬을 볼게요. 오다나리얼앰프자체와 같은 색상으로 처리한 범퍼와 몰딩 등으로 훨씬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훨씬을 자꾸 넣는 이유는 그 이전에 볼보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서 훨씬을 넣은 거예요 안 그래도 원래 좋았지만 그거보다 더 좋게 만들었다 이 얘기를 너무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나 저는 이두 번째 훨씬 도 빼도 좋을 것 같아요 이세 번째 훨씬 넓어진 실내는 빼거나 아니면 그냥 더 넓어진 실내 정도로 해서 이미사역를 조금 줄이는 게좀 미니멀하는 게더 고급스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그게 조금 퇴색되잖아요. 원래의 본질이 카피를 오히려 담백하게 꾸안꾸 스타일로 썼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보 잘 팔렸겠죠. 볼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